기훈이 형, 응. 형 인생이 왜그 모양 그 꼴인 줄 알아? 똥인지 된장인지 꼭 쳐먹어 봐야만 아는 인간이니까. 그런데 쌍문동에 어떤 될 거야? 지능식. 장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? 피곤한 면죽죽죽